현장관리인이 하역작업의 일부인 운전을 대신하다가 낙사한 경우 교통상의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5 가합 55481 광주고법 2018나 23260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8월 17일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2년 6월 15일 조선공사 임목처리 과정 중 차량의 박스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차량 고리가 빠져 차량 앞부분이 충격에 가해지는 사고로 허리 척수의 완전 손상, 요추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교통상의 사망 후유장의 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하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 비뇨생식기장애의 지급률에 관한 판단,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정상적인 소변의 저장 및 배뇨가 어렵고, 하루 4, 5회 정도 자가 도녀를 하여야 하는 장애를 잊게된점 조선대학교 비뇨기 전문의 지인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에 해당한다고 해신한 점 따라서 원고의 비뇨생식기 장애는 신경계 장애에서 파생된 장애로 볼수 없고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로서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률은 75%에 해당합니다 신경계정신행동장애의 지급률에 관한 판단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요수손상으로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입게 된점 조선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H는 영구적으로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라 회신한 점 장애진단서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된 점 따라서 원고의 신경계정신행동장애는 영구적인 것으로 보임으로 그 지급률은 55%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의 산정 각 지급률을 합산함으로 원고의 지급률은 160%가 되므로 피고 하나 손해보험은 원고에게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심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과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운전기사 아이는 트럭을 운전하여와 인목이 적재되어 있는 압놀박스를 트럭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이 사건 현장 관리인이 있던 원고는 운전성에 대신 탑승하여 웅덩이에서 빼내기 위해 트럭을 전진시켰고 트럭 앞부분이 약 1.5m 정도 공중으로 들렸다가 앞롤박스와 분리되면서 원고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잇목의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역작업이란 화물 등 수송 과정에서 짐을 신고 내리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하며 이 사건 현장에서 임목이 적재된 압롤박스를이 사건 트럭에 장착하여 싣는 것도 하역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트럭이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이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필요한 작동이라고 평가된다면 이는 교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역작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은 압롤 트럭 등이 이동하기 위한 일반 도로가 아니라 임목을 임시로 보관, 적치하거나 하역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위한 장소이므로 이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역 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트럭에 압롤 박스를 싣는 과정에서 트럭의 뒷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압롤 박스와 함께 트럭이 넘어질 위험이 있자 뒤바퀴를 웅덩이에서 빼고 트럭과 앞놀박스를 정렬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전진시킨 것은 트럭의 앞놀박스를 적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입니다.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통사고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보험 및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서에는 보험 상품이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문장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원고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쟁점나 피고 메리츠 화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소멸시효 기산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부터 2014년 5월 23일 경까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메리츠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인 2012년 6월 15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 메리츠 화재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며 이는 원고가 보험설계사 씨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원고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형사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씨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피고 메리츠 화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며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의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메리츠 화재가 원고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아니할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판례지적은 아래 판례들로 가름합니다.